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몽 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하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참 많이 듣죠 물론 상체도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먼 거리를 보내기 위한 조금 더 강력한 파워를 내기 위한 하체, 특히 허벅지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스윙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허리를 회전시켜야 된다, 힙턴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근데 어떻게 돌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돌리라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가장 큰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운스윙 때 이렇게 두발 사이가 지금처럼 멀어지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은 잘 갔네요. 잘 갔으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두 다리가 벌어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몸의 회전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몸이 공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게 가 되면서 약간의 생크성 공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미스컨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물론 강하게 회전을 해도 그 힘이 공에 온전히 실리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은 우리가 다운스윙 때 어떻게 하체를 써야지 이 하체의 움직임이 회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?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왼다리를 밟아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왼다리를 밟아주면서 양쪽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게 됩니다. 자 그러면 벌어졌던 이 간격이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왼쪽 골반이 뒤로 빠져주면서 오른발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텨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게 되죠. 오른쪽을 붙여서 허벅지를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버틴 상태에서 왼쪽이 뒤로 빠져주면 자연스럽게 이 비틀어지는 것처럼 허벅지 사이가 쪼여지고 작아지고 쥐어짜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작 자체가 몸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몸의 회전하는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은이 동작은 허벅지와 힙, 무릎을 뒤로 빼는 동작이기 때문에 체중이동이 안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체중이동은 우리가 이미 다운스윙이 들어가기 전에 왼발을 한번 밟아주는 동작 자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을 냅둔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몸을 돌려주는 동작 이 동작 자체가 전부 다 체중을, 압력을 왼쪽으로 보내는 동작이고 이 동작에 의해서 클럽이 아래로 내려오고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사람의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클럽을 따라서 왼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손쉽게 체중도 왼쪽으로 넘어가고 회전의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단순히 양쪽 허리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 허리를 뒤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, 허벅지, 그리고 엉덩이 이 부분들을 다 뒤로 빼주면서 양쪽 허벅지 사이에 종이컵이 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종이컵을 찌그러뜨리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종이컵이 찌그러지는 이 동작이 나온다면 너무나 강력한 하체의 힘을, 쥐어짜는 하체의 힘을 더 빨라지는 하체의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거리가 쉽게 늘게 됩니다. 자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. 자,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아이언보다 다리 사이의 간격, 스탠스라고 부르죠. 이 스탠스의 간격이 더 넓어지게 돼요.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간격도 훨씬 더 벌어지게 되겠죠. 자 그럼 더 벌어졌던 간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을 고정시켜놓고 왼쪽이 뒤로 빠지면서 허벅지 사이가 비틀어지면서 쪼여지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된다면 아이언 때 썼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하체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언 클럽 스피드가 올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클럽 스피드의 양이 드라이버는 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백스윙 때 유지, 왼발을 살짝 디뎌주고 왼쪽 무릎, 허벅지, 골반, 힙이 다 뒤로 빠져주면서 오른쪽은 버텨주고 이렇게 빠져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틀어짐이, 찌그러짐이 훨씬 더 강력해지면서 동일하게 종이컵을 놓고 했을 때 훨씬 더 강한 힘으로, 훨씬 더 강한 소리가 나면서 종이컵이 찌그러지게 자,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체가 왼쪽으로 덤벼드는 동작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다운스윙 때 훨씬 더 강한 힘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먼 거리를,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굉장히 쉽게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아이언, 우드, 유틸리티, 롱아이언, 숏아이언 전부 다 공을 치실 때 하체를 무작정 강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무작정 회전만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몸을 뒤로 빼주면서 오른쪽을 지탱을 해준 상태에서 왼쪽을 움직여서 몸을 뒤로 빼주면서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비틀어진다는 라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강한 파워를 훨씬 더 빠른 클럽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더 안정적으로 하체를 강하게 쓰는 올바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였습니다.